아, 말한 보지야 멈춰. 얘들아. 아. 이록 w h a s up y s yeah! 먹고. 아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냐? 절대 무너지지 않아. 비가 와도 왜냐? 난말안 해도 왕이니까. 예. Yeah. 말 왕인데 말안 해도 왕. 예. Okay. 라인 죽이죠. Yeah. 제가 밥 먹고 성은이 형님한테 운동 배우러 가야 됩니다 자 오늘의 아침은요 자 약간 일부가 이렇게 생존을 올리는 이유가 일단 오늘 좀 힘들어요 다이어트 때문에 굉장히 이거 끝나면 풍성하게 먹으면서 운동하면 멋있을 것같아막 그렇게 벌값 대고 이건 영양제 먹고 있습니다. 이건 마이프로틴에서는 관절 영양 보충제인데요. 어 마그네슘이나 콜라겐,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저도 저도 잘 몰라요. 성원 형님이 이거 드신다 해서 따라 따라 먹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과일 야채는 뭐 조금씩 먹는다 쳐도 과일 같은 걸 많이 못 먹다 보니까. 블루스리. 멀티비타민 그리고 더 조인트라는 관절에 좀 도움 될수 있는 어떤 영양제들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을 섭취하면서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따로 챙겨서 하나씩 두 개씩 먹고 있어요. 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제랑 먹고 이거 하나 정도 먹으면 그래도 한 파트 운동은 버티만 하더라고요. 야, 너 풀렸네? 근데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돼. Hey, Darkie, what's up? What's up, man? What up, d a k i e 다이어트하다 이제 다이하겠어. 아음또 보자. 야너 왔구나 범고래 제 신발 범고래 보세요 와너 진짜 야너그닭 야, 맞냐 왜 이렇게 크냐 이게 닭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타조 아니냐? 아, 일단 샤워했고 밥을 먹으면서 자 이준호님은 화면에 보형이보다더 열정 경치해주고 재밌으시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지만 정말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좋아요 아 이런 얘기 인데 어, 어렸을 때부터 많았거든요 약간 보형수술을 수술, 안하면 좀 비위생적이다. 그래서 뭐 냄새가 나고 뭐 여자들이 싫어한다 이랬는데 안녕습니다아 <웃음> <아니> 제가 근데 이게 <웃음> 예. 아 진짜 저랑 진행했던 어떤 여성분들과 뭐 따로 연락을 한다느니 막 밥을 먹는다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.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다가왔어요.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게 가장 깔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. 약간 좀 졸라 꼰대예요.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. 내가 지금 드릴 말씀이 미국에서. 제가 이제 미 축구 이제 잘리고 나서 교회를 갔는데 그김기송이라는그친구있는데 내가 되게 짝사랑했었거든요. 근데 막 운동밖에 안 했으니까 뭐 어떻게 다가가는지도 모르고 조, 진짜 쫙 찐따였어요. 그냥 말할게요. 제 입에 이, 제가 원래 욕을 잘안 하는데 진짜 쫙 찐따, 개찐따, 씹찐따, 쌉찐따. 그친구분이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. 그래서 되게 친근감, 친근감 가지는 표정이야 이게. 되게 검소하세요. 원래 태닝을 하러 오셔가지고 이렇게 비키니만 입고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촬영한다니까 옷을 입으셨어요 예. 이분이 가슴 큰 남자를 좋아한대요 라떼는 막 어깨나 이 허벅지 약간 가스라이팅 같아 그런게 이제 멋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는 아니래요 흉근이네 가슴. 가슴 큰 남자를 좋아하더라고. 가슴도 많이 하십시오. 남자한테는 반말, 여자한테는 존댓말. 아,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? 남성들은 서로 유대관계가 있잖아. 나를 그냥 나를 애시당초 알아보는 사람이고 여성들은 난 몰라요. 게다가 인터뷰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먼저 사전 얘기를 해놓고 뭐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편하게 할게요. 이래서 편하게 하는 거지. 이게 존댓말을 쓰잖아요. 굉장히 좋아요. 그러니까 뭔가 남자들께 그 친근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만약에 나이가 좀 차이가 난다 이러면 약간 친구처럼 하는 게 좋아요 형 동생처럼 여 와르읍 as a dinner time as a usual as a usual usual suspect 안 봤다? 나가! 이건 뭐참 딱? 내가 운동 열심히 한다? 오케이 그것도 팩트야 근데 뭐 저는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? 다여러분들다 노력하잖아 이제 나랑 대회 같이 나갈 사람들도 다 노력해요 노력은 우리는 똑같아 근데 이제 제가 뭐냐면 이제 다이어트에 과도기를 얻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옛날 운동할때는 충분히 먹어주면서 그만한 퍼포먼스를 내, 내서 몸을 만들었다 나는 처음으로 운동을 하면서 내 몸이 내 건강이 나빠지고 있구나 라고 느꼈어요 약간 다른 사람들은 내 몸이 뭐 많이 좋아졌다 나는 안그렇거든요 사실상 정말 힘들어요 약간 좀 텐션을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무기력증이라든지 아니 포짐을 잡는데 힘이 안 들어갈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어. 요 몸이 항상 뜨거워 지금. 운동할 때 퍼포먼스도 정말 집중을 해야 하고 거의 파트너 없이는 좀 집중도를 끌어내기 어려 울 정도. 하, 하여튼 아 이게 제가 진짜요. 죽전 신세계에 계신 어떤 직원분에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. 어, 제가 몰랐는데 삼성. 일, 일하시는 직원분이 제 팬이라고 제 유튜브를 보고 있었다고 막놀래더라고 하여튼 어 만났는데 저는 이제 저, 저 나름대로 늘 했던 대로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여자친구가 오늘 왜 그러냐고 그래서 What? 뭐가? 했더니 오늘 지금 이상했대요 그래서 뭐가 이상했느냐 난 오늘 똑같이 친절하게 대했다 반가웠는데 내가 반가워하지 않는 모습을 했대요 그때 딱 느꼈어요 아! 다이어트 할때 많은 분들 여러분들도 포함할 수 있어요 저를 포함 많은 분들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좀 냉담해 보일 수 있다. 이걸 좀 깨달았어요. 그래서 제가 밥 먹고 다시 와서 다시 이렇게 좀 하려 그랬는데 좀 시간이 안 돼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. 어. 아닙니다. I like you. Yeah. I like Samsung. 오케이. 야야. 다음에 살아갈게요. 저는 프로 분들이나 뭐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 얘기 안 해요. 우리는 우리 일이고 우리는 우리들 우리 돈 벌고 바디빌딩에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일반인 분들 참 대단하다 고 생각해요. 왜냐면 직장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여러 것들을 해야 되는 그 와중에 이런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또 다이어트 하는 그, 사, 그 예민해진 그 상황에서 또 사람들 을 대해야 되고 여자친구 대해야 되고 남자친구 대해야 되고 저는 그냥 운동만 하면 되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주, 주어져 있고 또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말, 선생님들 돈은 돈대로 나가지 힘은 힘대로 빠지지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지 그리고 더 노력해야지 사회생활에 아 재밌어. 대단하고 느꼈습니다. 이건 진짜 리스펙트에요. 뭐 저는 뭐 김승현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설기관 형님 아니면 뭐 성환이 형님 뭐 성협이 그런 선생님들한테 많은 조언을 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뭘 느끼냐면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다. 다 다르잖아요. 어, 운동 방법을 떠나서 다이어트 식이요법이 다 달라요. 누구는 이만큼 낮췄네. 누구는 그대로 유지했네. 누구는 여기서 더 넣었네. 뭐 여기서 운동, 운동을 이만큼 더 했네. 줄였네. 내가 근데 그래도 맞춰봐야 되니까 그래도 어느정도 경로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길저길비슷해 보여 내 눈엔 근데 어떻게 해서든 내 가장 내 나만의 길이 있을 거 아니야 야! 아깜짝리 하여튼 그 길을 찾는데 시간이 조금씩 뺏겨요 낭비가 되는 느낌이야 예를 들어서 방법 A A가 있었어 A 해봐라 오케이 A 했는데 아 별로네 한 며칠이 오면 한 3일 날아가는 거야 그럼 또 B 아.. 미간미간데? 민간 근데 하나 더 하면 더 해볼까? 3일 또 날라가 이거? 어? 아 근데 이거보단 B가 낫겠다 c 보다 B가 낫겠다 그럼 B를 다 선택해 그러한번 일주일이 통째로 날라갔는데 그런 느낌을 받아요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게 만약 두 번째였다 세 번째였다 이러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은 그러한 예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들어 저는 지금 뭔가 왜줄타는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촉박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조절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마랑 t v 를 진행한 이후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지만 가장 열심히 했던 컨텐츠 중에 하나예요 너 엄동 유튜브 누구 좋아하냐 마랑. 야그 새끼 그거 뭐 비율 안좋고 그게 몸이냐 맨날 기능성 기능성 뭔데 그게 하면은 쭈그리대가지고 야너 누구 유튜브 보냐 나말한 보지 야뭐나떼때아 존... 아! 포경과노포경의 아! 이, 이 논란이 있더라고 먹어도 좋으냐 그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? 아니야 It's everything inside size, size and skills matter 더 이상 그걸로 와이가 열보 하지 마세요 졸라 찐따 같아 진짜 나도 뭐 우리 어머니가 돈까스 사준다고 아 그리고 창피하더라 창피한 칸이 있어요 이번에 무슨 뭐짤 도드라 아 부담스러워 내가 연예인과 비연예인의 차이점 그 얘기한 거 장, 장난치냐? 그왜왜왜왜 왜, 왜, 왜 나르냐? 아니 그건 나는 편하게 얘기한 거잖아 나만 느낀 거야 내가 진짜 대선 났다니까 가만히 그냥 대기실 아무 말도 안 해요 일반인이야. 일반인보다 약간 좀, 그냥 스태프 같아. 근데 딱표하는 순간, 와이!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본질은 뭐였냐면, 어떤 직업이든 쉽게 보지 마라. 그 직업을 가진 이유가 다 있을 것이다. 이거야, 아, 근데 막, 해가지고 막, 솔직히 창피했습니다. 아, 우리들 얘기, 우리들끼리만 들읍시다! 일단 마지막으로, 운동하시는 모든 분들, 힘내십시오. 저도 힘내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